이 영상은 블록인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제이데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미래혁신융복합금융포럼에 가서 블록체인 취업 꿀팁이라는 주제로 한 15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제 주변에 취업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좀 설득을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추천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직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좋은 취업 사이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가볍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취직을 해도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막 이직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10%에서 20% 정도라고 하면 미국은 한 30%에서 40% 정도? 진짜 두 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프리랜서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7년에는 어, 프리랜서가 반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비율이 한 50에서 60%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 하는 시대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대로 옮겨갈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 어, 유튜버 1인 미디어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속사를 가지는 지금 연예인들보다도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미 사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하는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보다 8배나 어, 로봇 어댑트율이 너, 높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이 로봇들에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프리랜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이제 일자리를 많이 줄이긴 하면서도 이제 대신 프로토콜 생태계를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사실 너무 안이하게 지내서 로봇들은 이렇게 잘 들어오면서 정작 우리의 미래에는 신경을 안 써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이랑 일본, 영국은 이미 2012년, 2014년부터 코딩 교육이 뭐 초중고등학교 쪽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랑 중국어 다음으로 정말 제일 많이 쓰일 언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경제 잠재력 순위에서 지금 밀려나듯이 점점 뒤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4년, 5년 전부터 만약에 의무교육을 했었으면 은실업률을 사실 저는 지금보다 나, 훨씬 낮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코딩을 좀 하루빨리 의무교육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코딩을 진짜 1도 모르 하지만은 예전에 사업을 할때 혼자서 이제 독학으로 html 뭐 이것저것 여러개 수정을 해봤는데 네이버 검색 몇번이면 사실 그냥 수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졸업을 한 오빠는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갑자기 코딩 학원을 다니더니 이제는 개발자로 회사 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머리가 진짜 좋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컴퓨터를 정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코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저도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어 진짜 그냥 금세 많은 좋은 개발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단점은 제외하고 장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비교적 높은 보상인데요. 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블록체인 외에 다른 분야의 직장보다 연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 포지션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초봉으로는 어, 2000대 초중반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좀 찾아보시면 뭐 2천 대 중반부터 뭐 높으면은 3천 대 초반까지 초봉으로 구인 어 광고를 많이 올려놓는 걸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그래도 일단 평균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어 비교적 높은 보상을 준다는 점 그런데 어, 돈 많이 주면 뭐해? 난 블록체인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야 블록체인 뭐 마케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블록체인 시장이 비교적 초창기라는 점 전세계 구글의 블록체인 검색어 관심도 이 차트만 보셔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 급상승으로 어 블록체인도 그 관심을 이렇게 막 많이 받았는데 그 마저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가격처럼 그래서 어 사실 나온 지 거의 10년도 더 됐는데 블록체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진짜 아직 정말 초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주변만 해도 10분 중에 뭐 8, 9분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도 작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경력이 1, 2년 이상 있으신 분들이 사실을 찾기 힘들어요. 드물고 1, 2년 너무 회사 자체를 찾기가 힘드니까. 네, 그 정도로 아직 초장기니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고 다른 새 기술이랑 시장을 배우는 시기고 지금 들어오셔도 진짜 정말 빠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 책만 3권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히 블록체인 시장에 지금 입문을 어디든지 하실 수 있어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 중이신 거 보이시죠? 지금 블록체인 서적 판매가 2년 만에 28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시장이 지금 인력난이 있다는 점인데 실업률이 지금 엄청난데 얼마 전에 블록체인 자페어를 갔는데 스피치를 하시는 분의 첫 마디가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은 꼭 저희랑 같이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뭐 개발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코딩을 모르셔도 정말 취업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 뉴스나 규정에 관심이 엄청 많고요. 어, 프로젝트마다 한국 커뮤니티를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 미래까지 이거를 보장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요새 받고 있는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가 어느 정도 뭐 가능하신 분이라면 프로젝트 두세 개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만 하셔도 프리랜서로 충분히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인정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산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도 인력난인데 단기적으로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업률이 지금 증가를 하는데 인력난도 증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장점 다섯 가지만 사실 뽑아놨는데 단점도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스타트업 회사라 회사 자체 리스크가 또 크고요. 새로운 기술이고 암호화폐 자체도 이 새로운 개념이라서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 등등이 있는데 일단 어 모두 저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뭐 블록체인을 알고 나서 난 취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다도 그냥 좀 어느 정도 아시고 나면 은 일을 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셨다면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할지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구직을 하는 경료를 좀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요 일단 당연히 사람인 잡코리아에 블록체인 검색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직종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벌써 다양한 일자리 200개 300개여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로켓펀치라는 이 스타트업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인이나 잡코레아에는 또 없는 스타트업 위주의 블록체인 관련 구인 글이 많으니까요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원티드 라는 사이트는 사실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포지션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블록체인 관련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해외 사이트도 확인을 한 번씩 다들 해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 찾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은 그냥 재택으로 근무하는 개발자도 많이 찾아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전형적인 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 외에도 방법이 있는데, 어 일단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미더비랑 컨퍼런스, 서밋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진짜 네다섯 개는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들을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런 프로젝트에서 뭐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 뭐 마케팅 매니저를 찾는다 혹시 생각 있으시냐, 뭐 이런 오퍼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비싼 티켓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뭐 무료 컨퍼런스들을 골라서 많이 가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수많은 프로젝트랑 기업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은 내가 만약에 거래소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거래소가 되게 많은데 후업비가뭐 5년 동안 좀 무사고에다가 거래량도 높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올해 갈좀 좋은 거래소인 것 같더라. 그러면 후호비를 검색을 하셔서 후업비 코리아 사이트에 있는 이 채용 안내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원하는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채용 안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메일 주소는 다 있잖아요. 사이트에 가면은. 그럼 그 메일에 커버레터, 이력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적어서 보내시면은 뭐30 군데 정도 보내시면 한두 군데는 연락이 오겠죠. 알리바바, 마윈도 면접을 30번 넘게 떨어졌고 심지어 KFC에서도 떨어졌대요. KFC에 24명이 같이 지원을 했는데 23명이 붙고 혼자 떨어졌대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아 그냥 나와 인연이 아니구나 난더 좋은 회사와 인연이 맺어질 거구나 라고 이제 편하게 좀 좋게 생각하시고 뭐 열심히 노력하셔서 7.8기로 어 많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그 그 외에 아 나는 회사에서도 일하기 싫다. 그냥 재택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회사가 아닌 이 프로토콜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사실 드립니다. 제 2의 네이버 블로그인 스팀잇에 글을 올려서 돈을 버는 파워 블로거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강원도 맛집에 대해서 글을 올리신 분 자바스는 분명히 이분 네이버에서도 글을 올리실 것 같아요. 원래 올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이버에도 올린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스팀잇에 강원도 맛집 포스팅 했더니 지금 25분만에 35,000원이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요만 눌러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또 글로 풀어서 스티밋에 올렸더니 2시간 만에 10만원을 벌고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죠 뭐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좋은 예시만 보여 드리는 거지만 컨텐츠만 좋으면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면 그 좋아요와 댓글들로 이제 제 수익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투잡으로 취미생활로 하셔도 전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제 2의 유튜브인 디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또 디튜브에도 올려서 사람들의 좋아요만으로 댓글만으로 한 영상에 또 70만원 가까이씩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제2의 인터넷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뭐 쉬운 설명을 위해서 앞에 제2의 라는 단어를 붙인 거지 딱히 인터넷이 블록체인을 완전히 대처할 거라고 어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네이버와 뭐스팀밋 유튜브와 디튜브가 공존을 할 수도 있고 오래 하다가 또 하나는 도태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차피 글을 올리시고 어차피 영상을 올리시는 거 두 군데 다 양쪽에 다 올리면서 재택으로든 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글을 올리시든 어, 앞으로는 스티미카, 디튜브보다도 좋은 플랫폼도 많이 생길 거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은 옵션들을 저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리스크 높은 스타트업도 싫고 프로토콜에서 일하는 것도 싫다 난 안전한 회사를 원한다 하시면은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구글, IBM,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LG 모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이나 토큰 이코노미를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 대기업에서 있는 블록체인 부서에서도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10가지로 나눠진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포지션이 사실은 더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또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취업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